Thank <sweak> you. 집에서 간편히 즐길 수 있는 야식 메뉴들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애슐리 치킨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애슐리 오리지널 통살치킨부터 핫스파이치킨볼 시 그리고 애슐리 치킨 스윗콤보까지 세가지 제품 애슐리 치킨 세개 만나보고요 그리고 야식 메뉴하면 빠질 수 없는 떡볶이 조스 떡볶이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저도 좋아하거든요 조스 오리지널 떡볶이에 떡볶이하면 빠질 수 없는 순대 순대하고 그리고, 그리고 소곱창까지 이러면 정말 야식을 안 먹을 수가 없는 구성이죠 요거 오프라이스 세트랑 애슐리 홈스토랑 세트인데 어 요거 이용하면은 야식을, 야식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치킨은 아이들이랑 같이 먹기에도 좋을 것 같아서 아이들 밤에 갑자기 배고프다고 치킨 시켜달라고 할때 있는데 그럴 때 요거 간단하게 데워주면 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부터 먹어볼게요. 어릴 때 학교 앞에서 사 먹던 그 포장마차에서 사 먹던 떡볶이 그 맛이 나요. 단맛이 조금 강한 편이고요. 달짝지근하면서 맛있어요. 응. 끝에 매콤한 맛이 올라와서 너무. 너무 질리지 않는 맛? 너무 달면 질릴 수 있는데 끝맛이 매콤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맛있어요. 곱창구이도 한번 먹어볼게요. 곱창구이는 원래 곱창만 들어있는데 제가 양파랑 고추랑 마늘 이런 거 넣어가지고 조금 더 추가해서 볶았거든요. 음, 생각보다 맛있어요. 구울 때 사실 약간 냄새가 나서 혹시 냄새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굽고 나니까 냄새도 안나고 음, 고소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요거 야식 메뉴도 좋고 술안주로도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야채 조금 넣으면 풍부하게 즐길 수 있어서 이렇게 즐기면 진짜 괜찮은 술안주도 될것 같고요. 음, 맛있어요. 순대는 잘못 사면 이렇게 데웠을 때 껍데기 다 터져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일단 껍데기는 하나도 안 터지고 깨끗하게 잘 데워졌어요. 끓는 물에 딱 7분 데웠는데 깔끔하게 잘 데워졌고요. 먹어볼게요. 음찰순인데 깔끔하게 맛있어요 순데이렇게 쌈장이랑 고추 양파 같이 먹으면 맛있거든요 서울에서는 쌈장 안 드신다면서요 이거 쌈장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애슐리 치킨도 먹어볼게요 애슐리 치킨이야 뭐 워낙 인기메뉴라서 애슐리 가면은 치킨만 골라드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이거 매니아층이 많은 치킨인데요 이게 핫스파이시 치킨봉이고 이거는 오리지널 통살 치킨이거든요 음, 에어프라이어에 되었는데도 굉장히 바삭하게 잘 되어진 것 같아요 음. 에어프라이어에 되었는데 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겉바속촉 제대로 정말 튀겨졌고요 에슐리에서 음. 먹던 그맛그대로예요에슐리에서 먹는 그 치킨 맛이고 파이스 치킨몽도 먹어볼게요. 음, 요거는 오리지널 통살치킨보다는 옷이 조금 부드러운 편이에요. 음, 거치 부드러운 빵가루 같은 게펴져 있는 느낌. 음, 약간 매콤하고 아주 맵진 않고요. 음. 깔끔하게 매콤한 맛이에요. 뒷맛이 꽤, 꽤 깔끔해요, 굉장히. 요거는 꿀간장소스에 버무린 애슐리치킨 스위콤보인데요 어, 집에서도 이렇게 간장소스에 버무려서 우리 보통 시켜먹는 간장치킨처럼 먹을 수 있는게 굉장히 좋은것 같고요 맛을 볼게요 음. 음. 단짠소스가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 씀씀하게 간을 맞춰서 질리지 않게 끝까지 먹을 수 있는 맛인것 같아요 깔끔해요 국민의 <목소리> 아니, 왜이렇하 나나?